지금까지 이런 세차는 없었다. 이것이 세차인가, 세차인가. 오늘은 간단 세차 중에 실내편, 실내도 좀 간단하게 내가 오늘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고. 일단 실내 세차 처음은 매트부터 빼는 거야 매트를 빼서 일단 바로 놓고 매트 세척 부분은 굳이 오늘 안하고 다음에 요거 이어서 바로 디테일하게 세차하는 부분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건 요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 일단 매트를 빼고 나면 그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차 안에 먼지를 다 불어줘야지 차 안쪽부터 먼지가 있을만한 곳을 이런 식으로 차안 곳곳을 갖다 이제 에어로 에어건을 이용해서 불어낸 다음에 이제 바로 유리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일단 앞유리부터 닦아보자 앞유리를 닦을 때 위에서 아래로 전체를 다 닦아주고 어때 많이 나오네 그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닦이지 않은 부분이 없게끔 좀 가면서 가로 방향으로 한번더 이렇게 닦아주면 앞유리는 이렇게 닦고 어, 측면도 마찬가지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닦아주면 돼 이렇게 어, 후면 유리까지 이런 방법으로 닦아주면 되는 거야 다음 공정은 뭐냐면 타올을 물에 적셔서 꼭짠 다음에 천정을 살살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돼 별거 아니야 이것도 어, 이런 식으로 작업 천정은 작업을 끝내면 돼 다음 공정은 뭐냐면 대시보드에 먼지가 많이 앉기 때문에 젖은 걸레를 이용해서 꼭 짜서 먼지가 흡착돼 있는 먼지를 살살 닦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면 이런 공조기 패널의 이런 부분은 브러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을 살살살 털어주고 특히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잘 털어서 그 다음에 젖은 걸레로 살살 닦아주면 돼 뭐 어려운 건 아니지 뭐 구석구석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요 운전대 스티어링 휠 요즘은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손에서 땀이 나거나 그러면 쉽게 오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염이 많은 부분인데 휠을 잘안 닦더라고 스티어링 휠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젖은 걸레로, 젖은 타월로 살살, 살 닦아주면 되는 거고 너무 힘을 줘서 닦게 되면 이 가죽 부분 코팅된 게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살 닦아주는 게 좋아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고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이라서 신경이 좀 쓰인다 그럴 때는 이런 이제 살균 소독제 또 이것도 내가 이제 소분해 갖고 갖고 다니는 건데 네. 이런걸 직접 분사하지 말고 젖은걸에다가 레 살짝 뿌려서 가죽, 가죽이 있는 스티어링 휠 부분을 이렇게 살살 닦아주면 살균도 되겠지 스티어링 휠은 이정도로 끝마치고 다음은 이제 도어 트림 문 안쪽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플라스틱과 가죽이 이렇게 콤비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데도 젖은 타월로 먼지나 때를 살살 닦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색이 바래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좀 터질 염려도 있고 이런데도 이런 드레싱제를 갖다가 타월에 살짝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살살 이렇게 발라주면 햇빛에 노출이 되더라도 색이 바래거나 가죽이 터지거나 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도어 트림도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청소를 해주면 돼 이제는 시트야! 시트도 마찬가지로 타월에 물을 적셔서 꼭짠 다음에 닦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등받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닦아준 후에 가죽을 손상되지 않게 오래 사용을 하려면 가죽 보호제가 또 이런 제품도 있다고 이런 제품도 가죽이나 이런 시트에다 직접 분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타월에다가 적셔서 살살 펴 발라주듯이 발라주면 돼 가죽의 때도 어느 정도 벗겨지고 가죽의 보호제가 코팅이 되면서 가죽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가죽이 이제 오랫동안 터지지 않고 깔끔하게 쓸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죽 보호제를 발라주면 돼 다음은 이제 이렇게 시트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바닥에 있는 찌꺼기나 이물질들을 청소기로 빨아내면 되는 거야 구석구석 이렇게 빨아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트렁크 쪽으로 가서 청소기로 트렁크 부분에 이물질들을 빨아내면 되는 거야 내가 차를 깨끗이 타는 편인데도 어디나 이물질들이 빨수 밖에 없네 이제 이렇게 해서 트렁크 청소까지 해주면 내부 실내세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부 세차를 마무리하고 좋은 방향제 정도 하나 이렇게 딱 놔두면 기분이 상쾌해지겠지 다음 기회 에 내부 세차를 회의 하게 되면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에 담아보려고 그래 그 부분 관심있게 좀 봐달라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게 수고했어 동튜뷰